바베큐인가 보다. 이슨 바베큐예 이게? 오늘 특별하게 비한 분들 모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. 오늘 메달리스트 차민규 김민성. 실은가 김상도 가만히 있어. 너무 잘먹는왔다 김민석 선수가 멋진 홈에 등장. 기력의 반격에 승 격돌 참겹살이야 잠깐. 아니 그게 저게 다 어디로 들어가냐고. 그리고 1 단계 두개더 주세요. 형님 세개 추가해주세요. 여기가 여기가 끝났어요. 매진이에요? 와대박이다